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유입니다. 에, 오늘 스마트 IP 월 응용편입니다. 아, 오늘은 롤 대회로 IP 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말을 했고요. 여기 선수, 10분들 지금 초빙해 놨습니다. 그 어제 저녁부터 이 세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게임 시작 하시죠자정정작당하게하십시오 자, 예. 네. 아, 뭐 다들 진시합니다 사실 게임의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여기 네오작시우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어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밑으로 밑으로 자, 예. <웃음> 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해졌네요 <웃음> 자 여기 RP1에는 각자 지금 그 선수들이 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아들 우리 권한진 연구원 떠오르는 다코스죠 우리 우경 선수 자 여기는 동시에 이렇게 아, 10개 화면을 띄워놨구요. 아, 여기에 지금 전체 게임하는 실시간 화면도 지금 동시에 플레이를 해놨어요. 띄워놨습니다. 자, 전체적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 저기 화면에 사람들 지금 어. 게임하는 모습을 제가 같이 좀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어, 실제 c c t v 화면을 제가 이 화면에 일부 영역에다가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약간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제가 좀 띄워볼게요. 지금 이 화면을 요쯤에다가 아, 아, 제가 띄워보면 되겠네요. 요쯤에다가 CCTV 화면을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확인. 와. 그러면 저기에 오른쪽 와. 위에 저렇게 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아 우경 과장하고 지금 우경 선수하고 지금 보았고 둘다 지금. 죽었네요 예야 이거 뭐김영미 선수 예, 타이밍 잘본것 같습니다 아, 김영미 선수 화면을 좀 메인에 띄워 드려야 되겠네요 김영미 선수 잘하네요 김영미 선수 <목소리> 화면에 이 정도 푸스쿨에다가 띄워 드리니까김영미 선수 화면 자김영미 자, 선수 화면입니다 아. 이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MBR에 우리가 이제 NTS를 써서 각자 PC의 영상을 각자 이제 PC 뭐 노트북이든 뭐이 영상을 NTS 장비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중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EM-NTS라는 이 장비를 써서요. PC에서 나오는 소스를 입력하고 아웃은 어, 여기 모니터로 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온비프로 변환을 시켜서 어 저희 m b r 의 네트워크로 어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카메라 여기 설정해보면 설정에서 어 여기 카메라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면 각자 엔티스 정보를 남의 뭐 수빈 선수 뭐 이렇게 각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들어가보면 여기에 이수빈 선수의 NTS 정보죠 i p 주소하고 IG 패스하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거의 게임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그 무조건 이긴다 팀은 아? 아, 좋네요. 예, 게임이. 예,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아, 발시에 오고 있는데요. 이제 컨트롤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민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것들을 지우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우기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어, 모두 영상, 문자, 그림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지우기를 왼쪽 4개 모니터에 있는 것, 그림 중에 그림만 제거를 해 볼게요 그림만 그림제거 를 누르시면 저렇게 그림만 없거든요 이기 글자 이런 이 상태에서 글자 제거를 하면 지우기 문자 제거 문자 제거를 하시면 문자 제거, 문자 제거. 이렇게 왼쪽 이 부분에 문자 제거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영상이라가제거 하시면 기 전체 영상이면 전체 하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여기다 왼쪽 부분만 들고, 왼쪽 부분만 지우기를 영상만 제거, 영상 제거하고 영상만 제거하시면 음. 전체 영상이 이렇게 영상만 제거하면 왼쪽 부분만 이렇게 음. 부분적으로 다 지우는 것도 다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글자가 카메라를 다 이렇게 카메라 마다 이렇게 카메라 이 명이 어. 이렇게 어. 다 어. 적혀, 어. 적혀 어. 있는데요. 그 c m s 에서 이렇게 카메라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먼저 없애주고 없애준다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영상에 OSD 표시할지 안할지 이걸 없애주시면 여기서 없는 상태에서 띄우시면 여기 없이 만들어서 띄워주시면 여기서도 같이 안뜨게 되 있습니다. C M S에서 이렇게 옆에서 등록 그 올려주시면 같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저를 대신해서 정 대표님이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전체 안면에 아 띄어보겠습니다정 대표님이 어, 무기 구매를 하고 계시는 영상 출력 속도도 좋습니다. 저도 <놀드> 님이 <팀이> 하는 플레이가 바로, 저기, 같이 거의 <놀드> 실시간으로 <지금 놀드> 크게 했는데, 막 옮기면 없지. 어, 이거 들어오면 다 사주시면 됩 <놀드> <놀드> 오! 와, 이씨. 여기, 여기. 근데 그냥 이쪽으로